Shoot! 哎呦我也好哎呦哎哎哎哎 <laughs> 어어어 아세요? 어어어어어어 야, 어, 싸우지 마! 내가 할야 내가 거야 내가 할상 야, 을거야야이게임이이 꺼야! 야 h uh, e 이이 l i e g 아아 h uh. e i you lost zone a bye bye uh. 바이바이 y 이 b y 야 b y 아니야 나 혼자 할수 있어 혼자 할래 혼자 할래 아야 아 그냥 가 그냥 가 지금 더 힘들어 씨 때려 때려 때려 에이 l t o 그냥, 그냥, 그냥, 뭐딴 데, 아유, 그냥, 그냥, 뭐딴그아 그냥, 그데 그냥, 그냥,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 哎啊对啊对啊哎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Enemy team is breaking. So, what you know, Flieger, who c a e you t e l e a e 우와 칼이 이렇게 꽂혀 있네